네 오늘 보창이 와서 거창에서 오신 선생님이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웃음> 거창하게 해주세요. 이공이 <웃음> 거창해요. 아, 그, 우리 우리나라의 운영인 선생님들이 꽤 계시는데 어느 아, 날한늦게 아, 아, 차를 타기 위해서, 아, 위해서 아,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보창이 아, 아,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저가조가스 버스를 타면 된다 해서 타고 한참 자다가 내려보니까 그 창에 와야 되는데, 고창에서 뭐 내렸어. 아침에, 아침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학교에 연락이 왔답니다. 고창과 그창은 굉장히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에서 왔습니다. 지금 웃을 때에요. <웃음> 아니, 궁금한 점수요 <웃음> 박수 내실께요 창은 사실 은그조그만한 군지역입니다 전국 그한 6만 3천명 정도 주시기 위해서 네. 아, 사과와 딸기, 오이자 포도 이런 것이 성장되는 곳이고 그래서 그 창하면 사과! 이런 사과 박스 가져왔습니다 어? 감사합다 드시기 바라구요 어, 읍내에 고등학교가 연속되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좀 특이한 점이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요. 어, 학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전문대학이 두 어,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으로 치면은 상당히 교육적인 조건들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넘어가보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말만 들게 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해서 김현정 전 대장님께서 이거 어니 탈퇴할 사례가 되나? 이런했는데 그래서 굳이 꼭 한번 해봐달라고 그랬는데 어했 우리 그 창구는 어, 지금 군수가 아닌 그 앞에 있는 군수가 군수님이 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자기 공략을 20개까지 만든다고 이렇게 공략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임기 안에 20개를 만들었어요 사회적 기업 그래서 어, 인큐베이팅이라는 그 사무실을 두고 센터를 두고 육성을 했는데 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증사회즈기업 9개 그 다음에 어, 애기사이즈기업이 지금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그동안 있다가 없었다가 있다가 면역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총 다음에는 한약한 한 30개 정도 될 텐데 실질적으로 할 때에는 15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경남에서도 장원 다음으로 많은 데가 저희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 제가, 하나의 중센터에 제가, 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회기업 만들어지면서, 그때 제가, 어, 우리가 만들어질 때, 아홉 개 정도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함께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모임을 하면서, 어, 언어를 했던 것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보통으로 한 기업이, 그, 어,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해볼 수는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 그 창이라는 곳은 농촌 지역이고, 농촌에는 각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것이, 그때는 저희들도 자신이 없었고, 해보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뭐 선뜻 공하려 그러면은, 마을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 느 면을 선택해서, 어느 에 가서, 그래도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어딜까를 보니까, 보건지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는 보건지소에 가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모르니까, 아, 그거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한개 면을 첫에는한개 면을 선택해 가지고 그 어, 면에 있는 아홉 개 마을을 어, 저희들이 어, 컨택을 해서 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했던 게 미용, 뭐 지압사트레스, 민족우론기나 등등 이런 활동도 하고요 좀지압스트레칭 여치도 좀, 지압 좀 어, 노인들이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그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우리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좀 있어요. 뭐 부각이라든지 두부 뭐그 다음에 과일즙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국수, 국수도 직접 생산하는 있을 거 있고 그래서 전심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활동도 좀 해보자. 그래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렇게 해서 전심을 먹고 나면은 민유도행복하고 술도 좀 드리면서 노인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첫해 그게 2012년 저희들이 어, 목항 기를 선택해가지고 12월부터 보통 2월 말까지 어, 3달간 진행을 하는데요. 두 번째 해는 어, 11개 마을을 했습니다. 첫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처음에 7개 마을을 선정해서 했는데 왜그 마을만 그 몇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항의가 들어와서 두 개의 마을을 더 선정해서 했요 그래서 9개 마을이 됐고요. 그 다음에, 2 0 1 4년도에는 이러지 말고, 어, 본청에 우리 사회적 기업 담당한 거기에서는, 한개 면에 한 개씩 차를 해라. 그렇게 해서 11개의 면이 된 거예요. 지금 11개의 마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행정에서도 좋아하고, 이렇게 진행이,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신경을 한이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7개의 마을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다시 11개의 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11개 마을 정도 하니까요. 약한 3개월 정도 되잖아요. 매주 한 달에 한 4주로 보면은. 그런데 구정되고, 뭐 신정되고 이러니까 거의 매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처대할 때는, 아이고, 별로 힘들지 않겠다 싶은데, 어, 인력이 적어도 한 개월에 두세명씩은 나가야 되고, 국수도 있는 데는 4명, 5명이 나가야 되고요. 어, 막 추운데 밖에서 솥을 걸어놓고 직접 꺼내서 해줘야 되고 마을주민들에게는 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어, 최근에는 국수보다는 떡국이 좋겠다 해서 떡을 만드는 데서 떡을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요. 이렇게 해봤는데 어,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면서 처음 의도가 목적이 뭘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문에 그냥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회적 기업 간에의 네, 또, 그, 소통이 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알아갈 수 있고, 서로 마음을 협력하는 쪽으로 처음에 키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지금 한 4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 기간 내에 어떤 데를 보면, 아, 우리 기업 와서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다른 날 중에서 식사를 대접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이것도 우리가, 어, 대시민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신감을 좀 줄인 게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럼 뭘 할까라면은, 서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어느, 어느 기업 응뭘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기업에서 이거 할게요, 이번에. 우리 기업 응뭘를 한, 이러면은, 모지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기업을 생산하지 않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육받는게 별로 그 시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 우리는 누구네를 그러면 돼지고기를 삶아서 주겠다. 객센다지만, 돼지고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소태 장작을 떼어서, 한, 한 시간 이상 꼬아서, 어, 삶아서 직접, 어, 그 마을에 따끈따끈하게 가져가서 직접 이렇게 대중 하는, 그러니까 열과 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12월부터, 어, 2월까지는 겨울이고, 어, 사실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연말이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 힘든다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더 이렇게, 이렇게, 더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발견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중에서 누가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 서게 이렇게, 그 마음을 상하거나 이런 것은 4년 동안 지내오면서는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고민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만 준비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건좀 고민이 돼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러면 준비할 수는 없을까? 원래 처음에 생각은 마을에서 일정 부분을 준비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걸 준비해서 마을 축제 같은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는 좀 없었고요.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주민들도 뭔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성분을하고 있는 사회사회적 기업가들이 몇 명이 참여하게 되고 지금 이제 중간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정도 격장마을 활동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소박합니다. 있는 음식 그대로 내놓고요. 대접하고 그 다음에 장도 침에서 놀고, 예, 어, 뭐, 만들기, 양초 같은 거, 이런 거 아니고, 뭐, 체험 활동도 좀 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굉장히 진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진지하게 만들면 되니까, 아, 설에 손자, 손자들이 오면, 존재고, 하, 아, 이렇게 막, 예쁘게 만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진이 여기 갔습니까? 어, <웃음> 좋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한 4년 정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오해를 저희들이 받은 게 있었어요. 이게 보통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데 몇 퍼센트 일단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한 기업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인정사회적기로 업으 넘어갈 때 넘어갈 때 심사가 있었거든요. 그럴때만꼭 지적을 받고 또, 오해하는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여기는, 여기만, 왜 여기만 이렇게 하느냐? 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냐면은왜 여기만이 아니고 여기는 농촌이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이유가 되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하는 오해를 어, 받은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행정에서도 이렇게 좋아하고요. 그 면에 우리 마을에 도착한다 그러면은, 민장님부터 해서 그, 어 관공서에서도 식사 시간에 왔었어 같이 이렇게 올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어, 보겠습니다. 예, 장구치고어 어떤 마을들은 노래만에 있으면 흥이 나서 어, 노래 노 틀었어 막 춤도 추고 이런 이런 마을도 좀 있습니다. 예, 이거 맞까요 아, 너무. 진지한 모드로 득포로가 <웃음> 되는데요 앉으셨군요 자동으로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아까 좀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이렇게 많은 사년 동안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하는 사회적 교육이죠? 네. 그런 분격증안 드신가요? 네. 어떠신가요? 이 사회적 교육에서 주된 교 예, 이 뭔지 어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를 구창구 내에서는 만들었었어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 브레이킹이런 거죠. 어, 그 센터에서 있던 사람하고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게 어,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업종을 선택하지 않고 아닌 업종을 선택해서 육성하자. 그래서 지금 어,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다, 뭐, 재가노인, 청소방력, 우리덕 가공판매, 장기요양 서비스, 주거 환경, 뭐, 천연 비누, 어, 찾아가는 주육 상담, 부각, 부각생산 사과양파적, 뭐, 전통 채식, 펄어 수거, 그 다음에 유용산 채소, 가전 제품, 유행 서비스까지, 전부 분야를 다르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중복되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종이 모여서 어떤 일을 진행할 수도 좋고 훨씬 더 협력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것들을 했고요. 어, 사회적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중에서 뭐 일자료 중심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 어떤 경우는 사회공험도 들어갔습니다 사회공험도 들어갔고 어,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인 일을, 기업을 하면서 사회적인 어,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 저희들은 말 기업하고 좀 관계를 좀 하려고 들고요. 또말 만들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어, 그런 과정이 와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사회적 기업의 개수가 몇 개가 있었죠? 네. 지금은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총4은는 약간 서른 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음. 네. 심사를 받을 때 네.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 네. 약간 오랜 순서가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개 중에서 거기 지금 시선이라 승리하는 기업은 몇개고 4는 아니죠. 아, 예, 예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참여하신 거죠. 예, 아까 잘 보면은요. 아니, 이제, 예, 일부만 참여하신 거지 다 참여한 건 아니죠. 예, 거의 한 80분 이상 참여하고요. 참여하지, 그이...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참여한 업체 간에 또 다른 어떤 그갈 같은. 아, 그런 거는 저희들 전혀 생각하고 왔어요. 예, 생각하지 않고, 오래 전에 제 1개월의 순정을 미리 받아서 그 지원, 기, 지원 기간도 끝나고 해서 우리하고 그런 관계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자체가 참여하기에 좀 곤란한 점도 있지만, 뭐 시간적인거나 재정적인거나 어,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죠. 어, 우리 회의에서 어, 원하는 팀만 저희들이 가서 쓰는. 그런 점은 어, 저희들도 지금도 뭐 언제라도 우리가 어, 이 여기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뭐 하기 싫다 그럼 저희도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할수 있는 팀만 하자라는 게 저희들 목적습니다또그 질문 하아 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제 네.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가요. <웃음> <웃음> 저요 하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웃어요. <웃음> 식사를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웃음> 제가 오늘 식사했는 사람이. 아, <웃음> 아, 뭐, <웃음> 어그 네. 어, 중간 연주를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Yes. 아. 혹시 뭐 행정하고 어, 함께 그런 것을 논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어, 활동하시는 중에. 그 활동 속에서 어떤 뭐 공동 프로그램들을 뭐 이렇게 조율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하다 하다보 그런 것들 때문에 중간주의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지 또는 뭐 새롭게 사회적 기업들을 어 엮으면서 어 뭔가 좀 확장하는 부분에서 어 중간주이 필요하게 되는지 필요한 이유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활동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아, 예. 어, 사실은 7월 달에 저희 그 창에서 이번에 전국 랩도를 어, 추진, 어, 준비하려고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적 서비스는 요 말마디 우리 여쭤가좀더 좀 들겠는데, 들겠는데 요 사례를 좀설명해달라고 해서 는거고 지금 이제 그 창은 중간전 조직을 만들려 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와있느냐면요 원래 어, 한 3, 4년 전부터 그참군에서 준비를 많이 해 왔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행정 쪽은 어, 아마 경남에서는 처음이시군데 말 만들기 꽈를 아예 그 행정군 안에 두어서 과를 시설해 놨습니다. 그 정도로, 어, 전그 군수님이 애정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는데, 어, 이번에 4일3에서 군수님이 바뀌었잖아요. <웃음> 바뀌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쭉 준비를 해갖고, 작년부터 저는 이제 말반적인 정책 자문단에서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자문을 참여하고, 계속해서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활동과 교육을 작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어, 집중 아이디어 회의도, 어,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심화 교육까지까지 작년 연말까지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그리고 우리 김정세단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피샵도 진행해 주시겠는데 어 준비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까지 만들었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법적인 으로법적 그 단체를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단 법인까지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아직까지는 좀 이러다 해서 조금 유보된 상태고요. 현재는 협의회를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간에 운영위원회를 어, 저희들이 조직하고 현재는 운영위원회를 어, 6번 정도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민간에는 민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행정은 지금 아직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그 설명을. 이제 보충 설명을 하시라겠더라고 아, 네, 네. <웃음> 네. 목소리가 별로 아름답지 않지.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정말 <웃음> 정말 정말 저는 비주얼 가장하고 있을 때 보기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 그 결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 이제 어. 고민을 좀 살짝 했었어요. 그 근데 좀 용기를 내기도 하는 분이, 어, 그, 당사자 그 조직의 입장에서 좀 활동의 어떤 가치를 어, 좀 이제 더, 제가 보기에 훨씬 더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화법이 해서 같이 공유를 어,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지난달에 원래 이제 공식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발표를 못 하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지난달의 주제가 어그 지역 단위에서 학습 네트워크와 연대에 관한 경험들을 통한 사례였기 때문에 어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어그 지역 속에서 그 학습과 연대체로서 이만한 좀 보험적인 사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처음 이제 접한 것은 2 0 1 3년도었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가의 입장에서 어, 현장 방문을 했고, 경남의 사회적기업들의 여건을 <웃음>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역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생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어, 그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를 지역의 맥락에서 좀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남이그 인증사회적 기업이 많지 않은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예비사회적 기업이 성선기에 대해서 인증으로 가는 관계가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근데 거창에서 어 예비사회적 기업과 인증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분단위 지역인데도 가장 많은 것도 인상이 있고,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교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정책적으로 우선을수있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다른 사례들을 보면 그냥 형식적인 조직으로 이제 낭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거창의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들 간의 유대감이 굉장히 좋고, 서로 간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게좀 어 이상해서 자꾸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사회 서비스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공동사회 서비스를 하시면서 그 현장을 어 마을로 찾다 보니까 지금은 마을의 문제에서부터 그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을 한다든가 이런 공동체의 기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정책사업화되면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지고 있지만 거창 같은 지역에서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그 스스로의 어떤 자주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습 효과도 굉장히 커졌고 어그 사회적 경들이 지역을 먼저 이제 지금 말맞이 지원 센터를, 그, 일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특히 공동사회 서비스라든가, 이런, 어, 활동들을 하시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자본, 그, 끈뚱한 연대감이라든가, 유, 유대감, 그 무엇보다 하나의 사업들을 박수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박수를 제도하는 한번에 협동을 <웃음> 아, 그, <웃음> 하는 경험들, 협동을 통해서 뭔가를 어,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을 갖는 경험들이 그,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루어내야 될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구하고 현장에서 많이 강가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부가 어디에서 얻은 협동사회 서비스라는 형태로 마을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수업적으로 해내도고 있다는 것이 많이 놀라웠고 그것이 어, 좀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적 기업들이 좀 생존의 문제와 그 다음에 생존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이자 또 인증의 요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전체가 또 하나의 인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협업하면서 그걸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고요 그걸 굉장히 자족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사회 활동을 통해서 1타한3를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분생 질문 을마 질문 질문 이 질문 답을 해주시고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세션이 이어나도록하하습습다다렇게 네. 되겠습니까? 네. I got the down session. I don't k 을 o w I 사회적 가치를 s t 시 n to h 민들사 m not s 로 각자 자기 not sure. I'm not sure. I'm n o 공부하다 e 에 그런데 그에보여 되는 비용이 각자 사회에 부정하는 건가 안으로 지방자 사회로 지원이 주는 건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어, 재정지원을 어, 이 행사 때문에 자칫도 안 받고요. 이 행사를 마을에 진행하는 행사는 어 저희들이 전부 다 내놓는 거예요. 안한 푼도 안받아요 그게 사회적 서비스를 는거든 저희들이 비용을 만약에 어, 오늘 기업에서 떡을 내면은, 떡기 요게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에 가는 것은, 어, 면 사무소에서, 그, 확인서를 받로해요무엇을 저희들이 내는 거지, 돈을 저희들이 지원받는 건아니고 저희들이 시간과 재정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이 아닌, 저희들이 요게 빠졌는데, 마을이 아닌, 라이선생 어, 공동했던 경험은, 지역아동 센터하고 일일 캠프를 했어요. 1박 2일 캠프. 그걸 한두 차례 정도 했는데 그 창에 지역안전센터가 한열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그쵸. 시험이 없으면은 공중이 안 되잖아요. 지역안전센터하고 연결해서 제가 연합대학원에서 지역안전센터에서 1박 2일간 한다든지 여러분들 그 사업을 시역하고 <웃음> 어,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할까를 좀 고민하고 있었 네. 그러면 네. 사회집계획이 네. 네. 각 사회적 기업 자체가 굉장히 긍정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거죠. 긴급비도 지금 이제 100% 지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긴건비를 지원하고도 그런 서비스를 추가로 할수 있는 영향이 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이렇게 없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그렇게 하죠. 저희들은 참고로 저희들은 하나계획센 됐다라는 데는 원래 5년간 지원하잖아요. 작년에 3년간 지원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어 자립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빨리 자립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그래서 어 훨씬 더 우리의 자립을 할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아유, 네, 아, 고마워요. 네. <웃음> 우리 소희수 정철선수님께 다시 한번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쉬었다가 차도 한잔 드시고요. 연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